아니 치즈스틱은 어디 있었어요? 튀김에 있어 치킨 어떤 게 찍죠 오늘 제가 봤던 표정이 제일 밝은 것데 <웃음> 먹을 때 제일 밝은데 그때 봉추라서 봉추를 한가좀 언제? 둥딱, 둥딱. 아, 지금 아. 음. 여러가지 음식 먹으니까 더 다양한 표정을 좋아 음. 맛있다 여기 디저트 왜 배웠어요? 디저트 진짜 완전 예뻐요 음, <목소리> 그런? 이렇게 음식 잘하는 것 맛집이네 단점이 있어 나 이렇게 먹고 싶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. 많은 고객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현재 자리가 부족하니 식사를 다 하신 고객 여러분들은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죠 오빠 달려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했다했다 입니다. 저는 지금 부산 집에 와있고요 주말에 축가가 끝나고 바로 시골 갔다가 다음날에 부산에 왔어요 밤에 밤에 도착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 가지고 바로 자고 어제는 또 하루종일 집에서 쉬다가 밥 먹고 또 잤.. 계속 잤어요 <웃음> 계속 쉬고 하다가 오늘은 좀 밖으로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광안리에 엄청 유명한 그 소품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항상 가보고 싶다가 까먹 부산 올 때마다 까먹고 못 갔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구경하고 나중에 사촌동생 만나서 놀 예정입니다. 어쨌든 지금 러브 이즈 기빙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제 러브에이즈게이빙이다 왔는데 저기 앞인 것 같아요 감사야한 이제 다 사고 가는 중인데 이거는 아까 달력 받은 거랑 카드 이렇게 꽂아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러브이즈 기빙 옆에 바로 강한 음... 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예쁜 스티커까지 붙여주셨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 예쁘다 딸기 스티커 이거 살걸 아는 아그이하고 그래 이맛다 <입맛이 없다>. 응. 그러니까. 그래 있다가고 아, 맛있는 거 있지만 맛있다 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안내다다 가지 안는데 아에이는원에몇넘에이비있니 비계가 맛있는데? 어? 비계. 어? 어? 어? 어? 그 <목소리도>